잘 맞겠겠죠? 아니, 10년. <웃음> 3 2 어때? 1. 오! 9시 들어가 2시 반이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 수술한지 이제 4일차 되는 날인데요 오늘 이제 병원가서 소독하고 머리 감겨주신다고 해서 지금 이제 가려고 합니다 어 이제 턱 같은 턱선이 여기 이렇게 약간 내려앉은 그 볼살이 지금 올라갔고요 어 눈이 막 멍은 많이 안 들었어요 멍은 많이 안 들었는데 지금 눈에 살짝 이 위에 이멍만 살짝 요거만 없어지면 그냥 바깥에 나가도 될것 같아요 지금 병원에 도착해서 샴푸하러 가요 오늘 4일째 되는 날 병원에 가서 머리도 감겨주시고 그 다음에 소독도 깨끗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머리 드라이 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제가 오늘 드라이를 한번 해봤습니다. 얼굴 붓기도 별로 없고 눈에 이제 약간 멍만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여보, 내일 모레 칠밥 풀러 가고 나면 이제 세수도 마음대로 할수 있고 화장도 할수 있다니까 그때 한번 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지금 만족해요. 저희 여기 이렇게 볼 약간 이렇게 심술살 같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게좀 올라갔고요. 어, 눈도 약간 짝짝이었던 눈이 두붓기 내려앉으면 이제 아마 예쁠 것 같아요. 아, 제가 엘라스틱 군과 눈매 교정한 지 지금 7일째 되는 날 제가 지금 병원에 가서 실밥 뽑으러 지금 갑니다. 실밥을 다 제거했어요. 눈이랑 여기 귀 있는 데랑. 그래서 이제 내일모레부터는 이제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을 수 있다고. 멍하고 여기 멍 조금 빼고는 그렇게 많이 흉하지 않네요. 어. 친구들이 원래. 물어보는데 어디다 어떻게 걸었냐고 물어봐. 그럼 내가 대답할. 어디 뒷쪽, 줄이 들어가냐. 뒷중이야? 보통 이 뒤로 들어가죠. 왜냐면 음. 앞으로 들어가면 음. 표정 짓고 씹거나 이런데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음. 얼굴이 음. 커 보여. 광대뼈가 커 보이는 것도 싫어하시잖아요 대부분. 지금 이 나라 사람들은 보통 뒤쪽에. 귀 앞쪽, 여기 있잖아요 이쪽에서 네, 이렇게 넘긴다는 어. 것이 어. 모양은 좋으시네요 네, 그쵸 그렇죠. 한달 뭐. 정도 있다가 네, 한달 있다가 그럴게요 어, 눈매교정과 엘라스틴 꿈 받은 지 지금 12일째 되는 날이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화장을 오래간만에 다한번 해봤고요 지금 붓기가 살짝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일상생활하는 데 전혀 지장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턱선과 요 눈매가 살짝 올라간 것 같아요 제가 눈매교정과 엘라스틴 꿈한지 지금 17일째 되는 날이고요 인상이 많이 바뀌질 않아서 되게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한달 정도 되면 눈이 아직 살짝 보이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빠진다고 하니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8주 정도 돼서 병원에 한번 내원하러 그래서 입으로 화장을 안 하고 왔거든요. 그래서, 좀 이따 선생님 만나볼게요. <웃음> 엘라스틴 꿈은 원래 이렇게 목걸이라 고해서 이렇게 다 해갖고 이렇게 안면 거상처럼 하는 건데 음. 나는 선생님이 미니 엘라스틴 꿈이라고 여기 귀 있잖아요 여기를 한요만큼 절제를 했어. 내가 분명히 본게 되게 오래된 오래됐는데 분명히 한일년 지났는데 더 늙어야 되는데 <웃음> <웃음> 자꾸 회춘하시니까 <회침> 언니라고 <웃음> 불러요. 하지 하신 분. 아빠 어. 들어오시는데 어 요즘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어. <웃음> 화장 지우는 어 저번 주에 가서 의사 선생님도 만나 뵙고요 이제 수술 경과는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하셨고 저 또한 인상이 많이 바뀌지 않아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다음에 만나요. 눈이 옛날에 약간 짝짝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눈 이렇게 딱 떠도 눈이 똑같이 이제 크기 사이즈도 같고. 그다음 이제 미니 엘라스틴 꿈은 막 선생님이 여기다도 막 그셨는데 이 부분만 여기 요기 절제해서 여기만 이렇게 올려 올리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뭐 팔자 이런데는 관계 없이 여기만 살짝 요끝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서. 턱이 약간 이렇게 브이라인이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제가 8주 되었는데, 8주 동안 제가 영상을 그스슬 받고 난 다음 날부터 계속 찍었거든요. 제일 만족스러운 거는, 어 인상이 많이 바뀌지 않고, 음, 조금 젊어진 거?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. 문영석 선생님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 6개월 되는 날 병원 한번 또 내원하라고 하셔서 그때 또 선생님 한번 찾아뵐게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이상 먹부리 엄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